한경선 회식 마치고 나오다 갑자기 쓰러져 의식불명상태. MBC 1일 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에 출연 중인 배우 한경선이 의식불명상태다. 3일 MBC에 따르면 한경선은 지난달 19일 드라마 촬영 후 스태프와 회식을 마치고 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이후 서울 강남 성모병원으로 후송됐으나 현재 의식불명상태다. MBC는 현재 한경선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 한경선은 1983년 KBS 공채 탤런트 10키로 연기활동을 시작했으며 KBS 1TV 바람불어 좋은 날과 광개토대왕. E.T.V. 벚꾸기 둥지, S.B.S.T.V. 자이언트 등 다수 드라마의 조연으로 출연해 왔다. <목소리> <목소리>